자 지금부터 사화물 방송실 세팅법에 대해서 일단 영상을 찍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화물에 있는 방송실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먼저 바로 여기 왼쪽에서 불을 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다 켜주면은 되는데 제일 끝에 거는 이제 페니팬이라고 팬이 되는데 이거 그냥 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불을 키면은 이게 처음에 어, 왜 불이 바로 안 켜지지? 할 수가 있는데 이불 같은 경우에는 켜지는 데한 3, 4분? 그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거 불 켜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은 불은 다 켜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은 이렇게만 켜면 되고 그리고 나면 은 이제 이 전체적인 전원을 켜줘야 되는데요 그걸 바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와도 이제 전원 버튼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그냥 딸깍 눌러주기만 하면 은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전원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것도 거는이 조금만 기다려 주면 되거든요 한번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얼추 다 켜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은 어, AV 스위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영상 신호들. 그러니까 영상 신호들을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 뭐 1번, 2번 카메라, 그리고 또뭐 노트북, 컴퓨터, 그런 신호들을 받아서 이 중에 뭐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송출이 되는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송출할 건지 여기에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실제로 송출이 되는 화면입니다. 중앙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중앙캠이 실제로 성출이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은 프리뷰라고 있습니다. 이 프리뷰가, 그러니까 지금 성출되고 있는 화면, 다음에 나올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프리뷰, 아 여기가 성출이고 여기가 또 프리뷰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리, 프리뷰를 우측캠으로 지금 한번 눌러보면은 왼쪽에 프리뷰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를 내리면은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또는 뭐 여기 OFF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도 화면이 알아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AV 스위처는 이런 목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뭔가 주위 스틱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를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지금 사업물에는 카메라가 1번, 2번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캠, 캠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고 1번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거 움직이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확대가 되고요. 또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축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또는 여기 가운데 버튼,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제일 원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캠에서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는 2번 카메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번 카메라인데요. 보시면 이번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번째 보시면 프리셋이라고 있는데요. 프리셋을 누르면 뭐 1번, 2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뭐 예를, 예를 들면 1번은 막 이런 식으로, 2번은 이런 식으로, 뭐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때는 이런 프리셋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조명을 컨트롤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전원을 켰잖아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조명은 저기 앞쪽에 달려있는 거에 또 추가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쪽에 방송실에서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명 쪽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오프로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딱 당겨주면 은 이게 온이 되면서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명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걸 뭐 1번 을 올렸다? 그러면은 1번 조명이 이렇게 뭐 켜졌다, 꺼졌다 하고요. 또 2번을 올리면 2번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조명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이런 조명들이 있고요. 또 보시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 그뭐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걸 누르면 2번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까는 뭐 1번 페이지였고, 이지 2번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왔을 때는 조명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조명들이 이렇 있고요. 최대 이렇게 2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화려한 조명들도 되게 많으니까,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조명도 이 정도로 있고요. 그러면 조명은 사실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고, 딱 여기, 여기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에 오디오 믹서가 있습니다. 이걸로 뭐 마이크나 뭐 컴퓨터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믹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켜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전원버튼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켜지게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켜지는데 얘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잠깐 기다리면서 이제 컴퓨터도 한번 켜볼게요 컴퓨터가 저희 총두 대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한 대가 여기 제일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 전원 버튼이 있으니까 눌러서 켜주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에 오른쪽 컴퓨터는 이쪽 오비키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 눌러서 켜지면 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뭐 네, 알아서 다 켜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이제 컴퓨터 두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PC라고 저희 부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메인 PC라고 이제 네,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메인 PC, 스트리밍 PC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 에 있는 스트리밍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컴퓨터에 OBS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용해서 뭐 바로 유튜브로 뭔가 성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녹화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화면은 제일 위에 최종 성출되는 화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녹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고요 이제 반면 오른쪽에 있는 메인 PC는 뭔가 PPT 자료를 띄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유동적으로 알아서 이건 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꼭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건아니니까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캐비넷이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사실 웬만해서는 잘안 쓰고요. 저희 앞에, 앞에서 문 왼쪽에 보면은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마이크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쓸 거고, 이거는 그냥 가끔씩 마이크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마이크들은 좀 오래된 거라서 잘 쓰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왼쪽에 보시면 히터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네, 켜주시면은, 초록불 들어오면 그냥 켜져 있는 거고요.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켜지는 동안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는 잘 만질 일은 없는데, 뭐, 실링 이런 거 있죠? 프랑카드? 이런 거 눌러서, 뭐, 다운 하면은, 예를, 예를, 예를, 예를 들면, 뭐, 앞에 서 조명이 달려있는 저 바라던가, 아니면은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배너 같은? 그뭐뭐 플랜 카드 이런 거 다는 약간 그런 막대기 같은 게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쓸수 있는 겁니다 안쓸 때는 꺼두면 되고요. 자 일단 지금 오디오 믹서가 다 켜졌습니다. 일부 중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만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평소에 쓸만한 거는 여기 메인 메인은 전체의 마스터 볼륨이고요. 베이브이 믹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무대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선 5번, 6번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5번, 6번이라 적혀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이쪽에 있는 마이크 두 개고요 그리고 무선 1번부터 6번이 이제 앞쪽에 아까 있다고 했던 그 마이크들입니다 평소에는 아마 이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만지지는 마시고 항상 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여기 보시면은 PC라고 있는데요 이 PC가 오른쪽 PC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른쪽 키신에 이렇게 올렸다래 단어에서 소리를 뭐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뭐또 여기 보시면은 페이더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A에 맞춰져 있죠. 이것도 어 약간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A에 있고, 그거를 지금 A랑 C를 저희가 쓰거든요 C를 누르면은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팅 값이 A에는, 예를 들어, 무선 1번부터 6번이 있고, C에는, 뭐, 뭐가 또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 겁니다. 이거 일단은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뭐, 마이크라던가, 이런 소리가 들어오는 게 있고, C에는,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스피커, 출력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맞춰 그러니까 하면 되고, 일단 오디오 믹션은 그렇게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 그, 이, 이렇게 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빔 프로젝터 같은 거다 내릴 수 있으니까 이거 다 하나씩 내려오면은 아마 가운데랑 오른쪽이랑 그냥 다 알아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여기 왼쪽에 리모컨이 있는데 이거 다 그냥 이선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버튼 아무렇게 나 누르면 됩니다 이건 가운데 있는 프로젝터 파워온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 되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한번 파워 누르고 한번 것도 바워 이렇게 눌러주면은 프로젝터는 그렇게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다 켜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아 지금 가운데 켜질 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켜지고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죠